안녕하세요 신망콩이에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마파두부 명란구이 꽃게 된장찌개에요 얘네 다제 친구 반찬가게에서 이 구성으로 나왔을 때 가지고 왔어요 저는 마파두부를 급식에서만 먹어봤어요 급식에서는 마파두부가 진짜 별로였어요 좀탄 맛밖에 안 나고 그냥 전분만 많이 나고 별로였어요 여튼 근데 제대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친구네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. 밥은 펼쳐놔서 몇 공기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제가 퍼거든요. 조금 많은 것 같긴 해요. 일단은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원래 마파두부 이렇게 비벼 먹는 건가요?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떠 먹는 건가요? Nope. 제가 미 섞었는데 와사비랑 같이 있는 마요네즈인 것 같아요 와사마요 명란젓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짜요 원래 명란이 짜잖아요 그래서 얘랑 잘 어울리네요 음, 꽃게 된장찌개라서 그런지 진짜 꽃게 향이 확 나네요. 캡사이신을 넣을까 했는데, 적당히 매콤해서 엄청 입맛을 돋구는 것 같아요. 그 두부라서 그냥 입 안에 들어가자마자, 오오오, 이렇게 녹아요. 이 마파두부 매콤하고 짠맛이 별로 없어서 이 명란이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솔직히 한 두공기는 든거것 같은데 조금 심리적인 것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두부 좋아하세요? 저는 두부 진짜 좋아해요 아, 명랑 진짜 맛있다 밥반찬으로 딱이에요 저는 급식 때 먹은 마파두부의 충격적인 맛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도전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냥 마파두부 나오는 날은 진짜 싫어했거든요. 근데 진짜 맛있네요. 여러분들도 도전하지 않은 메뉴가 있다면 한 번쯤은 좀 도전해보는 게제 친구 중에 도전하기를 꺼려하는 친구가 있어요. 그래서 편식이 되게 심하더라고요. 뭐, 술 안주를 정하거나 같이 놀때 뭐, 먹을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들었니, 친구야? 친구가 진짜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금방 먹네요 여러분 다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요 마파두부 도전 안 해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